구원자님, 그리고 정령 여러분 방주 메타트로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님 부디 저와의 계약을 끝마쳐주시겠어요? 기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태국부터 이어져온 맹약에 따라 이제나 메피스토 펠레스는 그대에게 속하리라 정령 계약 완료 <웃음> 계약이란 게 진짜 가능한 거였구나. 그냥 전설 속 일인 줄 알았어. 엄청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느낌이야! <웃음> 축하드려요. 정말 아름다운 계약이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방주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죠? 긴급 상황임을 인지합니다. 목적지를 설정해주세요. 케네인으로 부탁드려요. 피난민들과 기사단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목적지는 아케나인. 고속 비행 기능의 작동을 준비합니다. 헤야! 해야... 저기 화면에! 다시 나타났군요 소름 돋아 는기만 해도 치는해거짓터 주인이 나타난가 약속된 종말을 헤쳐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 되찾아라 정령들의 이름을 오직 너만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으리니 정령들이 자신의 기원을 깨닫는 순간 길이 열리고, 마침내 이스러져가는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주리라. 이건... 방주가 보내는 메시지인 걸까요?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군요 서두르겠습니다 만화 엔진 부스트 모드 전환 착륙 지점 포착 공간 골절 수식 입력 완료 시스템 올 그린 목적지 아케나인 이륙합니다 구름의 바다를 항해하는 짧은 시간 속 잠시간의 휴식을 권해드립니다.